신화 뜸입니다. 오늘은 타바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에너사이저의 지원을 받아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 있지 않으세요?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둘 바로 에너자이저의 대표 마스코트 백만 돌이가키브뜸 채널에 오셨습니다. 나와주세요. 힘차게 등장하고 있어요. 어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자, 인사를 지금 포징으로 하고 계세요. 오! 오! 오늘 이 백만돌이가 우리 타바타를 함께 해줄 거예요. 그럴 거죠? 해서 응원해줄 거죠? 어! 백만돌이가 지금 저한테 이건전지를 줬는데, 이 건전지는 얼티메이트 리튬 건전지인데 기존 알카라인보다 9배나 더 오래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웃음> 그럼 이 건전지의 도움을 받아서 타바타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바타 루틴은 20초 운동을 하고 10초 휴식을 더해서 8가지 동작을 진행할 거예요. 우리 타바타 한 세트 한 다음에 스쿼트 같이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5초 있다 시작할게요. 첫 번째 동작은 러닝이에요. 준비 시작! 러닝이 뭐예요? 달리기잖아요.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어주세요. 오늘 타바타 루틴은 뛰는 동작이 조금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몸이 예열이 많이 될 거고 헬스장에서도 또충간소음 걱정되지 않은 분들은 매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어요. 자, 10초 쉬었다가 점핑 잭 진행할게요. 팔 벌려 뛰기 하시죠?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시작! 백만돌이 저 잘하고 있어요? <웃음> 백만돌이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더 붉은 것 같아요. <웃음> 같이 해요! <웃음> 자, 슛 두시고, 다음 동작은 백 런지 동작이에요. 살짝 제가 측면을 보여드릴 텐데, 한 단씩 번갈아가면서 백 런지를 진행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요? 부끄러워요? 자, 집중하시고. 어 만약 아, 저강도 높일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점프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동작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다리 오픈해 주시고 갑니다. 시작! 앉고 일어나고. 앉고 복지를 좀더 늘려주시되 저희 항상 맨몸 운동할 때좀 천천히 하잖아요. 타바타할 때는 조금 더 액티브하게, 조금 더 빠르게 속도를 높여주셔도 괜찮아요. 호흡 놓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은 푸시업 할 거예요.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대도 오케이, 무릎 펴도 오케이, 무릎 떼도 오케이. 백만 숨을 하나. 백만 숨을 둘. 백만 숨을 백만숨을, 백만 숨을 넷. 푸시업은 엄청나게 고강도 운동이에요, 맨몸이지만. 자, 잠깐 쉬었다가 마운틴 클라이머 진행해볼게요. 아, 힘들다. 나, 나 너무 힘들어. 빨리 응원해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몸이 건전지가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힘이 계속 날 텐데. 자 마운틴 클라이머, 상체 고정한 상태에서 무릎을 당겨오는 거예요 조금 빠르게. 으아. 바로 슬로우 버피 갈 건데, 버피 테스트로 진행해주셔도 돼요. 자 갑니다. 어. 후다다닥. 다리를 당겨서 가져와주세요. 약간 웃음, 웃음 참기 챌린지 하는 것 같아. 후. 자, 마지막 점프 스쿼트예요. 점프 스쿼트. 자, 갑니다. 점프하면서 스쿼트. 오 20초 동안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이 뛰는 게 아니라 사뿐이 뛰었다가, 사뿐히 앉아주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오, 하나 더. 우와. 순식간에 심박수 186. 우와. 자,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스쿼트 100개 더할 거예요. 자, 개수 세주세요. 자, 백만돌이. 제가 얼티메이트 리튬이 나사 우주선에도 사용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진짜요? 우주선, 우주에 가봤어요? <웃음> 자 여러분, 스쿼트 100개 끝날 때까지 집중해서 저랑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몸통의 힘을 치면서 호흡이 지금 좀찰 거예요 숨을 마시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면서 일어나주세요. 타바타를 앞에 했던 거를 두 세트, 삼 세트 진행하는 것도 좋고 타바타를 한 세트 한 다음에 굉장히 짧잖아요. 이렇게 스커트를 더해주면 어? 앞에 4분 했던 운동 패턴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내 몸에서도 새로운 자극으로 굉장히 좋아할 거거든요. 백만돌이! 더 주인물이 또 있는데 얼티메이트 리튬이 사막이랑 북극에서도 작동이 된다는데 맞아요? 진짜요? 그러면 영하 40도에서 작동돼요? 돼요? 60도에서 돼요? <웃음> 여러분 이 건전지가 무려 영하 4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다 작동이 된대요. 좀 짱인 것 같아요. 아 힘들다. 저는 벌써 지금 한겨울에 땀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백만돌이는 유액 방지 디자인이 돼 있어서 유액이 안 흘러요. 땀도 안 나요. 버송버송땀안 나죠? 부럽다. 여러분, 나 조금 더 힘내요. 우리 1 0 0개는 이제 우리 버금이들이 너무 쉽게 잘 따라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스쿼트 100개, 매일매일 스쿼트 10분씩 하기를 올해 목표로 쭉 이어가도 저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잘될것 같고 어 뭔가 꾸준히 하는 그 약간 원동력? 중심을 잡아줄 거기 때문에 한번 올해 목표가 운동 꾸준히 하기라면 하루 5분, 하루 10분 스쿼트도 좋고 하루 100개 스쿼트도 좋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후. 자 자, 우리 마지막까지 화이팅! 옆에서 포징, 포징 좀 해줘요. 아까 인사하면서 보니까 포징 되게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지금 사이드 체스트 포즈 하는 거예요. 몇개 있어요, 저? 와! 여러분, 거의 다 해갑니다. 앞에 타바타로 약간 힘을 쏙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니까 평소보다 더 힘들어요. 후! 화이팅! 거의 다 했어요. 수 진짜 평균 심박수가 무슨 165야. 자, 지금부터 백만돌리와시부쯤의 스쿼트 대결이 있겠습니다. 자리하시고, 네가 이길 거라고? 내가 이길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시간 다 돼가는데 아나 이제 못하겠어. 집에 갈래. 후 제가 클로징도 안 하고 갈뻔했어요. 자, 오늘도 이렇게 타바타와 스쿼트를 했는데 다들 잘 따라오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백만돌이 이제 끝났어요. 그만해요. 그만하라고! 저 먼저 갈게요, 그냥. 백만돌이 진짜 계속 할 건가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사람 있나? 뭐야?